우울한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동갑내기 4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아내와 지금 언쟁 중인데 아내와 제말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자고 하여 사연 보내봅니다. 어 보시는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신다면 아내와 같이 볼 것이라서 글을 쓰는 내용에 가능한 제 감정은 섞지 않고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 12년차이며 당시 가능한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였습니다. 저희 둘다 학벌 좋고 전문직이라 빚을 내어 집을 사고도 금방 잘살줄 알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다 수입이 비슷했으나 결혼 3년차가 넘어가면서 아내의 수입이 1.5배 더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주식을 해왔었습니다. 당시 억대가 넘는 대출을 감행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였던걸. 저도 결혼 3년차가 넘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이유로는 장인어른 장모님 집을 담보대출 받으면서 밑받은 독에 물을 붓고 있었기에 결국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결국 아내가 대출했던 건 제가 모아온 돈과 저희 집에서 해결해 주었고 처가집 아파트 담보대출은 저희 생활비의 50% 처가집에서 50%씩 해서 갚아 나갔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을 다 잃었던 아내는 다시는 주식에 선을 대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몇 년을 가난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 12년. 처갓집만 생활비와 경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일체 드리지 않았고 말이죠. 이유인 즉슨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부유하기 때문이랍니다. 양가 형편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아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사교육비로 받은 것만 1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에 장모님 장례식이 있었고 조이금은 처갓집 가족회비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조는 오신 분들 이외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로 조이를 전달하거나 회사에서 조이금을 전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 돈은 처갓집 가족회비로 쓰겠다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한테 들어온 돈을 굳이 처갓집에 가족회비로 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고 그쪽 동서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다들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있길래 기분이 더러워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신혼때 주직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9년만에 또 마이너스 2억을 대출받아 주식을 하였고 현재 손실률이 마이너스 60%라는 걸 저번주에 저에게 걸렸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나서 어떻게 약속도 안 지키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할수 있는지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냐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처음 그렇게 억대로 빚져서 투자했을 때 우리 집에서 돈 갚아준 것도 억울하고 살면서 초가집에만 생활비 드리는 것도 속상했는데 그렇게 뒷주머니 차고 주식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카톡조이금까지 가져가냐고 따졌더니 주식은 잘못했지만 카톡조이금은 별개의 이슈이고 그건 처갓집 조이금이니 아내의 가족 회비로 합치는 게 맞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동서들에게는 장례가 끝나고 받은 조이금 달라고 했냐고 하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태 처갓집의 생활비 병원비를 주고 살면서 나이 40대 중반이 되도록 집 하나 없는데 살면서 매일 생각하고 어려왔는데 이카톡 페이를 조이금으로 가족 회비에 합치는 것이 맞는가요? 여태 남편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대출받은 사람이 카톡조이금은 처갓집 조이금이니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맞나요? 아내는 결혼 중에 남자 불러서 노는 노래방도 갔다가 제게 걸려놓고 본인이 이혼 안에 만회해놓고도 다시는 그 친구들과 안 놀겠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대로 그때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식도안 하기로 해놓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남편한테 카카오페이까지 가져갑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겠지만 제게는 이 하나부터가 이제는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받은 대출 이억은 혼자 알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딸둘이 제게는 선택의 어려움이 됩니다. 우선 이 잘잘못을 따져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